그날은 갑자기 찾아왔지 그놈들은 무자비했고 인간들은 무력했어 인류는 형편없이 무너져 간. 사이오니아 버려진 자들의 도시지. 전성기에는 10만 명 이상이 살았던 곳이야. 와, 황무지 아래 건설한 도시라니. 빈... 무덤인 건가요?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봐 우리를 도와줘 조심해! 리스팅들지 않는 내 네, 입구야! 바담은 뒤로 물러나! 대적이야. 이 레거시는 믿을 수 없어요! 그렇죠? 그렇다고 말해줘요! 여기 있는 누구나 그 손길이 닿은 적은 없어 모두 버려진 것 그건 신상 모독이에요! 릴리, 어떡해난 이러기 위해 태어난 거야! 고령의 여찬 사여, 이 원하 는 우리 를 구원할 수있겠는가레이스 텐션.